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자 저희가 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 일부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더 뽑아가지고 어, 주식 심오 십조라고 해서 주식하면서 안 해야 될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열 가지를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봐야 되는데요. 주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것 어, 그래서 자본총계 낮은 기업은 사지 마라 라는 부분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 자본총계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어, 이 자본총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 잠식에 걸리게 됩니다. 어, 자본총계라는 것은 자본금과 익여금에 대한 합산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음, 우리가 이제 쉽게 어, 내 자산이 뭐예요? 내 자산. 내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다기 어, 부채를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본총계라는 것은 나의 자본, 이 회사를 차릴 때에 대한 자본금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어, 얻어냈던 이익금을 합친 것을 우리가 자본총계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자본총계가 났다는 것은 이익금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자본총계라는 것은 임력금과 하기 자본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임력금 안에는 뭐 자본 임력금, 자본조정계정이라든지 뭐 기타 포괄순익 누계 금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속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자본금 하기 임력금은 바로 자본총계를 타는구나. 그러면 임력금이 낫다는 것은 낮아질수록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비슷해지겠죠 그럼 이 회사에 대한 능력치가 나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익력금이 없다는 거니까 사업을 해도 돈이 안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별표 세개를꼭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 자본총계가 자 어, 우리가 자본금 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이제 일부 자본 잠식 상태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자본 총계가0 보다 낮아지면 완전 자본 잠식이 걸렸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본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자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0 보다 낮으면 이렇게 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 놔야 됩니다 자 자본 잠식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 돈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재무가 건전하다 아니 불건전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말 5초만에 볼수 있는 거예요. 자본총계, 자본금. 어이회서어 어, 그래도 장사 잘했어. 근데 자본총계, 자본금 봤는데 야 이게 조금 형편없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두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이다. 근데 지금 현재 자본총계가 2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은 번 돈이고 100억은 우리가 이 회사를 차릴 때 썼던 돈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망하더라도 1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장사 잘했는 거죠. 그죠 자, 근데이 회사가 100억인데, 자본금이 100억인데 지금 자본총계를 딱 보니까 1조예요. 엄청나게 장사를 잘해요. 이런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어,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가 시장이 빠지면 불안해지죠 왜냐 내 회사가 망할까봐 어, 이렇게 빠지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본총계가 낮은 기업은 어떤 우려감이 있을까 바로 이제 감자 감자탕을 끓이게 됩니다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감하는 자본금을 낮추면서 어, 우리가 이 자본금을 올라간 듯하게 어, 보이는 행위를 만들어 내죠 자본금이 낮아지면 결국 내가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 놨어요 그래서 두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자 한쪽에는 이 자본금이 64 에요 그런데 현재 자본총계 66 입니다 그러면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빼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에? 2억밖에 못 벌었어. 이 회사는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얄짤 없이 잘라냅니다.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오른쪽 봅니다. 자, 이 회사는 8,975억이 자본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본 돈을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 275조를 벌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입니까? 이 회사는 안 망합니다. 자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표를 확인하는데 몇초 걸렸나요 두개 다 합쳐서 1 0초반 안걸리죠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회사가 좋다 안좋다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몇배 최소 자본총계는 자본금의 두배 두배가 돼야 된다는거 꼭 명심하시고 자본총계가 자본금과 같아지는 동시에 그때부터는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자본총계가 0이 되면 0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부자 방송을 통해서 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하는 한국경제TV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저희가 성원의 입입어 보답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100당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 분을 추첨을 해서 7월 23일 영상부터 이벤트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댓글을 달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날 합산해서 어, 치킨 한마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주식 10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